아유나 반응 좀 느린데? 아드 한번 빨자 여기서 어차피 여기 오버딜로 보내도 같이 좋은거잖아 삼버블이니까 어 렉봐 아니 저게 왜 백에 안들어가고 뒤로 가냐 아 욕망이다 긴장되는데? 죽지 말자 I'm nervous 너무 오랜만이다 선생님 아무세요. 네. 네, 들어왔습니다. 내가 유격. 아 아드 타이밍 말렸다. 아드에 벨갈 가네. 아씨 삼법을 아드 딱 좋아하는 느낌. 송강구슬 내 거야. 아, 광시공 너무 좋다. 아, 판암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케 이 용만 끝아씨 아, 아, 아, 긴장했다. 그러니까 암수 없어요 이제 리퍼 함수 있습니다 던질까요? 네네 네, 아네 있습니다 마이 내려면 던질게요 마이크 잠깐 끊켜들켜서 죄송 죄송 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우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으아, 실수 안 했다. 허. 섬세한 거 봐, 모닥불. <웃음> 모닥불 뭔데? 어? 일어나. <웃음> 아이, 깜짝이야 벨가라네요. 어? 어때 사셨어? 과연 오 잔열 아 뭐야 잔잔잔이잖아 아 블레님이 아 근데 헬퍼님이 너무 잘한다. 2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투는 아니었다 나첫 잔열 첫 잔열 First Cruel Fighter in Biakis 근데 좀 케어가 좋았다 But uh, actually Cannot be crazy happy because uh, Watch the second party The synergy, 소설 소설, no synergy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 파티가 시너지가 없어요 시너지가 하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 그렇다, uh, you know. a h uh, t h is is a helmet so we d o n t need to repair. Thanks.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올려주세요. 목소리도> 음, <돌려받네. 목소리도> 블렌. 어, 네. 와, 맞았다. 깜짝이네. 갈게요. 우리. 감당아이거 아이, 다아닙니다 야, 네, 나오면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비담수로 준비했습니다 아아크요 드라이크요. 드라이이비담수라이크요드라이크이크요드 아, 세상에 어, 너무 아파. 아, 세상에 너무 아파. 아, 세 아파. 아, 세상에 아에요무상리파에 울려서, 울려서, 울려서, 울려서, 울 가. 서울 가, 서 울려서, 울려서, 울려서, 울 그럼 열한 시입니다. 다음서 환 그러니까 갈 뻔, 와... 피아노 치나면 조바빴어 이거 한번좀만더 오케이 설마이나주세 아니구 빨라졌다 이거 율법 한번 해주세 마지막에 설마이나주세요 뭐 82에 왔어. 뭐 먼저 청슬이랑 저기 가마고 선님만 잡자고. 잠깐 네, 생각 하셨나요? 어. 뭐야, 저안해본 거야? 나 밖에 보고 있었는데. 똥안해본 건가? 아, 아니구나. 아, 아 죄송. 아. 나잘 빼야 아, 돼. 아... 나밖에 보고 똥아. 있었는데. 뭐지? 그럼 뺄수있빼까 죄송합니다. 블레이드 개똥 쌌다. 내가 언제 아까 올렸어 말씀 없이도. 들어갔습니다. 안돼, 똥 죄송합니다. 위에 똥 조심하세요. 오른쪽에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갔다가 아따가. 아, 워러드님. 아, 한 번. 여섯시 갈게요. 네. 바로, 바로 무령 돌리겠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올라오는 바로 비키지 마. 워러드님 안 비켜. 머리들 이 가자고 머리들와이자로 머리에 아 아, 네. 다어 어. 이거 이거 한번 봐. 다섯 번째 먹고 여기가서 창수했니? 오오 좀 무섭게 그, 날아오는데 어, 이게게 오냐? <웃음> <웃음> 게 <이렇게 무섭게> 오는데? <웃음> 나 바로 갈 뻔했네 바탕이 진짜 갈것다 여섯 시이 <목소리>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공증 <목소리> 한 번만 눌렀어요. 털어도 알아서. 띵룰이부터 이거 시도 다 넣었거든. 아, 불 <블랜? 웃음> 네. 마님 좀만 느리겠어주세요 아, 차감. 차 <웃음> 있어요. 이거 내려와서 찍판는 네. 아, 먼저 털어오세요 털어 갖고. 아,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끝나는 거한 올려야. 다음 어집니 감전? 못 들어가요 열한이 초가 언제 돼요? 맨처 열한이의 초콩 조심하세요 열한시부터똥 여기 앞발 딱 흘러나가요? 다음 패턴이 어디있어가다열한시 올라가지 마세요 또깨다는데 다음 포선는 아 먹기 싫어 리 또. 없네 진짜? <웃음> <웃음> 올려주세요 끝나고 아왜 자꾸 내가 똥이야 아아줌먹 진짜 너무하네 볼. 볼에 지나가요 엎어졌고 몇시씩아 6시 로졌다 어? 아 됐어 어.. 어 블레이더로 대실듯 한번더 올려요 아무튼 뭐. 제가 해요? 바 일부러 터뜨리던데두번 네? <웃음> 찍을 때 올릴게요 네발 안 D 아, 와 이거 안 보인다 스테이크 1, 뭐, 위, 아 위, 아래, 아래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았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바이 나쁘 아 유지해 나가도 돼요? 어 나가... 오케이 네. 오야 안전치 대웅아 <웃음> 너처럼 국밥 아니다 이제 <웃음> 가볍판진으로 증명 한말 해주시죠 아 그래 안타 아 근데 이이 아. 이 파티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소서 두 분이 시너지를 못 나누잖아 아유 한번 틀리셨대요? 소서는 지장만 있으면 좋아 어? 말 괜히 그러네. 왼쪽 아래, 아래에서. 암수 하나만 던져주세요, 저는. 레르미. 구하러 가는 중. 힐들 빠져빠 빼면 안 돼요. 사신분은 알아서 맞춰서 들어오게요 네, 12시에다 깔게요 네. 11시 1시로 남아서 깔아줄게요 여기 한명 와야돼요 오! 안되돼요 치고 차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카운터 아레. 접. 반대로. 어머 찾았어요. 뭐안 그래? 이거 말고. 아, 찾다는 그거 찾다고 말씀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광주 찬저. 이게 광이 돼요? 어... I have to make red but it's really hard I have to get hit What is a weaker? I don't have red 위에 거안 돼요 왔어요 저꽃시랑모르도만 이거 깨지셔야돼 리퍼님 위에 네? 황제형 어디가? 내려와 황제형 이걸 태워야 돼 염사빠 올려요 홀리가 암살기야 네? 네 가만히 네. 아, 끝났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렵네. 아, 나이스. 아, 일부러 봐주시고, 잠깐만. 박, 박, 박. 여 이렇게 전멸이 멀리 안 나가냐? 1번, 랭냥님. 1... 3번, 상수, 먼지나비. 어, 대여 3번. 3번. 네. 예, 말해주세요. 쳐봐. 올렸어. 아, <웃음> 온 의미가 없죠 <웃음> 네, 어, 어, 어, 리퍼 가나요? F4, F4, F4, F4, F4, F4. 아 막히지 않아, 그래요? 아니, 한 번은 돼요. 아한 뭐. 번만 돼딱한 번만. <웃음> 아, 만 돼요. 에, 그러니까 f f, f 사 기술을, 기술을 뭐? 처음 알았다. 오이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 로아 죄송합니다. 어, 로아샵아 로아샵 가면 된대. 어, 어, <웃음> I s h o l space h a t I was scared if go out then I die. Right? 아, if I 일로, too much go out. 일로, 일로, 일로. <웃음> okay. First r e f h e r second r s r r a s the bigger is bigger uh, dangerous this bigger um, this bigger guys oh o u r h 16 15 이거 왜좀깎였 아래 깨 아이씨. 와, 힘들다. 아파요. 어, 저비도비도르 어, 어. 네, 집차야 Yeah, no, why 왜이 didn't f4? I didn't know. That that was a first time. Okay, let's next time I'm gonna using f4. I didn't know that technique. That was a, so special for me. What I can do in here? Cherrying. 오 없어요. 완성막 올라가 있어야 산타. What I can do in here is not just cherrying. 한시 블레이더 먹을게요. 네. Maybe third page I need to do more practice. So I wasn't many for I I forgot a lot of hell third page. First and second I remember 아, quite a 아, lot, but third. But I died normal pattern. I died b i a k i s normal pattern.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매 대답하는 <웃음> <데다 쓰는> 거야? <laughs> 야, n o m p a e n 에 뒤졌네. 왼쪽 아래 아래 오사. 왼쪽. <laughs> 진짜. <웃음> I think this time w u l d be clear. 다운터 어? 안돼 안돼 아 이거 내가 억울해나봐 죄송이야 변추... 노말 반숙이요? 다음 거 갈게요. 아 노말 트라이 어, 오게잇? 1번 애기냥이 혼자 3-4 상승사왜 어, 자꾸 내 쪽보면서 돌아서못 올렸다 아 맞아. 안 야, 돼. 진짜 개찮아한번더 <웃음> 바로 드는 볼까? 당고 나옴. 고되 Let's see. 어, uh, let's let's c o o l gunlancer play. Better than me. Let's see, guys. 이때 버블한 번만 주실 수 있어요? 워로드, 워로드. <웃음> 워황의 플레이 관상하도 하겠습니다. Uh. almost 7분의 이거 왔으면겠죠. DPS enough I g u e s s Actually, 7 e a 7 e k s 7 d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o 7 7 e 7 i e 7 7 7 7 7 7 7 7 o 7 7 7 7 7 e 7 i e One 7 n 7 7 7 7 7 7 7 s 7 7 7 7 7 7 7 7 7 7 7 i 7 7 7 but t h 7 r 7 is a more mechanic. mechanic. 7 Maybe there is 이 uh, some uh, whales here, random whales. You k n w hell mode, is uh, suddenly coming random w a l e s and everywhere. 점이좀 있죠. 그 상시 고래라고 해서 고래가 계속 나와요. 그이 패턴, this pattern is only h right? 아, 아, 리퍼 누워 있습니다, 죄송. 아. <웃음> 죄송, 죄송. 여기 안가네 <웃음> 리퍼, 리퍼인가? 이러네. 헤드 저러가니까 <웃음> <웃음> 리퍼 누워있었어 <웃음> 리퍼, 리퍼 누워있어 리퍼 버스 타는 중 이쪽 스크릿 뜸? 안뜸 계속 안 떴어 좀더 때려도 될게 뻥 줬어요 yeah so way random wait is a y 어, 진짜 풀이 안 뜨는데? 2분까지 쳐도 될거 같아요. 마지막 한번 okay. 때려보고 해보죠. 그냥 을 해요. 일 보고 끝나고 고발랐세요 1번 대깅냥님 파이팅. 이거 한번 올리고 뺄게요 패턴 보고. 0. 어, so after four hit, out. hit and go front outside, boom. t h 이 바로 Because I the, the HP is not <웃음> h uh, 이따가 는 oh, okay. 나가요? <웃음> 근데 난나 없어서 에이. 이제 캐리해야 돼. You will see how hell is the different mechanic in here. Oh, now, 아, u better for you guys? 거1 2시갔어나 가는 게을것 같아요. 안 가면 많이 늦어요. So there is a lot of stagger 응? than hard. 뭐 the a b s 아니 안 가도 돼. 진짜. 아니 상관없어요. 가요. 괜히 있어? 걸려서 사고 나는 거보다 나을. 그냥 음. 할까? 어1시 빼고 1 2시로 So you will see Gun Lancer Another player w i l e waiting here And only Gun Lancer and the, uh, what was Some player who is, uh, can do this And maybe one more last, then we'll be clear Lurker, b a 주고 지지, 예예. 아 깝다. I was focused for the crew fighter but failed.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지. 아 no there was a way. 아 나, no no way야 이 HOO! <laughs>